우리의 핑크 떡볶이 오늘 우리의 선수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워 있지 말아줘 제발 누워 있지 말아줘 누워 있지 말아줘 누워 있지 말아줘 누워 있지 말아줘. 같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흐름을 흐름을 타는 거야. 그렇지 오완는 멀어 나라 역시 경력적 경력적 경력. 어잉 뒤에 아무도 없다고요? 거짓말 거짓말 어머에 어머 기길 많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양보를 해주지 않는 이런 이, 이런 양보심이 없는 사회 다시 가겠습니다. 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 시류의 편승 할 수가 없구나. <웃음> 시류의 편승! 가가가가가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똑같은 장면 아니에요! 아까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구만! 아! 여, 어쨌든 사람 많은 쪽으로! 많은 쪽으로! 지그지 아, 사람 많은 쪽으로! 아니 아니! 이쪽에 사람없구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갈수 있어, 갈수있수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페로필은어스쿠카라니라님슈퍼세팅만3 6 0 0원 감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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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줬으면서 왜 이상한 방향으로 나... 이 무겁나봐요. 아니 얘왜 이렇게 무거워? 너 되게.. 너의 이 녀석.. 뭐 해먹고.. 너이 녀석! 혼쭐이나이지너 경기하는 애가 체중관리! 네, 어쨌든 네, 진짜 진짜 종료. 안녕.